안녕하세요 박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아침 출근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 부어있어요 앞머리가 정말 생명인 저는 이렇게 입가가 좀 많이 넓은 편이라서 앞머리를 꼭 내리고 다닙니다 저녁 시간대 전에 완전 볼륨이 가라앉아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소 네튜럴 헤어 픽서 제품을 이용해서 분사를 해주고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히 흔든 다음에 세번 정도 분사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굴부를 천천히 말면서 지금 떡지거나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지금 보시면 볼륨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옆에서 보시면 완전 와우 이 정도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수리 쪽 볼륨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룹들을 반쯤 말고 여기도. 두번 정도 뿌려줄게요 프레이 같은 거 뿌려면 약간 고정되는 그런 것 때문에 뭉치거나 떡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8시 20분 오전에 출근했을 때 7시 반에 이 헤어 픽서와 이 그룹부를 이용해서 앞머리를 고정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정수리 부분 이뽕뽕 뽕 부분 보시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자 C컬로 이쁘게 말린 게 그대로 유지된 게 보이시죠? 저보다 머리를 제가 솔직히 엄마보다는 화장을 잘하는 것 같은데 머리는 저희 엄마가 훨씬 잘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용한 영상도 함께 보고 올게요. 제가 이제 머리 풀어주지 말라고 픽서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만질게요 이게 이제 픽서인데 저희 이제 얼굴에도 픽서 풀어서 얼굴 고정시키잖아요 요것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볼륨 준 머리가 이제 금방 꺼질 거 아니에요 이롤로 마르면 머리가 금방 좀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리지 않게 이렇게 픽서를 뿌려가면서 제가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우리 얼굴에도 화장하고 픽서 뿌려서 얼굴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머리가 축 처져가지고 제가 일단 어 롤로 제가 만 다음에 픽서를 뿌려서 제가 이렇게 고정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아까보다 이렇게 축 처지지 않고 약간 좀 볼륨이 이렇게 살아나서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헤어 픽서를 사용한 영상 잘 보셨죠? 이 헤어 픽서는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볼륨을 주거나 유지하고 싶은 이런 머리 헤어 부분에다가 한 15cm 정도 간격을 두고 1회에서 2회 정도 분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도 이 헤어 픽서를 이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쁜 머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